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천안 불당 이동 성당에 있는 강대원 스카리아 신부입니다. 어, 제가 2008년도에 소품을 받았고 그 전에 있었던 곳은 저 옆에 파랑동 성당에서 제가 소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또 그리고 뭐 신학생 때든 또 그리고 신부가 되어서는 대원동 성당을 굉장히 많이 들렸고 또 미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제단에서 주례를 한 거는 제가 머리틀 나고 처음이었는 그래서 굉장히 올 때도 약간은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고 지금 미사를 실전하는 이 순간도 그런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기회를 주신 분당 신부님과 또 교육본과장님또사학기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미리 알고는 있었지요? 네, 네. 혹시 오늘 이런 게 있을 줄 모르고 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싫어요 오늘 네. 그래도 뭐 12시는 절대 넘기지 않고요 네. 아마 예상 시간은 11시 반에서 11시 45분 사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일단 포기하실 분은 빨리 포기하세요. 오늘 일찍 가기 글렀으니까그런줄 알고 그냥 마음을 비우고 들으시는 게 확긴 나으실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 오시면서 성전 성당 입구에서 보셨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삶과 연도에 관해 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연도를 한다라는 것, 위령 기도를 마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멀리 있는 기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부터 연도를 굉장히 자주 접하면서 살았었고, 적어도 성당을 한 60년에서 70년 정도 댕기신 분들은 연도하는 게 옛날에는 병원으로 굉장이익숙했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아닌가? <웃음> 뭐한 1, 20년 밖에 안된 것이요? <웃음> 예전에 1740, 아, 1900, 1972년도인가 74년도에 우리가 지금 바치고 있고 쓰고 있는 가톨릭 기도서로 바치기 이전에는 그때는 공과 책으로 우리가 아침 저녁 기도를 받쳤었죠 그때는 조과 만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공과 책에는 또한 여러가지 성월기도와 여러가지 신심기도 지금 우리 가톨릭 기도서에 담고 있는 내용보다 더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었고 특별히 그때 만관을 마칠 때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딱하고 쓱하고 싹 하면 한 5분이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저녁 기도를 마칠 때, 만관을 마칠 때에는 그 안에 매개경이라고 하는 게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국주신공이 포함되어 있었고 또한 그 안에 이 연도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어림 잡아도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무릎 하기 끊어질 정도까지 저녁 기도 시간이 그렇게 길었다라고 저도 전에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시대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예전부터 성당을 오래기셨던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굉장히 오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과 책이 가톨릭 기도서로 바뀐 다음에는 이제 연도가 매일 바치던 기도에서 이제 언제 바치는 기도로 바뀐 게요. 누가 죽어야 돼야 <웃음> 누가 죽어야 바치는 기도로 바뀌게 되다 보니까 뭐 우리 주변에서 죽는 사람이 뭐 그렇게 많은 글없소 그린게 이 연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끔씩 바치는 기도로 변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이전에는 맨날 바치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주신공받치고 아침저녁 기도 바칠 때 이거 기도서 보고 바치는 사람이시오 <웃음> 안 마치는 거 아니 혹시? 다 마치실 텐데 아침 저녁 기도를 적어도 1년, 2년 정도 마치신 분들은 이제 더 이상 기도서가 필요가 없죠. 왜? 이미 다외우니까 옛날에도 여러분들은 지금 연도를 접하면 굉장히 길어갖고 이게 연도책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기도로 생각되어 질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매일 마쳤기 때문에 연도책이 필요 없었어요. 그리고 1990년도에 우리가 지금 2003년도에 나온 상장예식이라는 걸 쓰기 이전에 우리가 상장예식서 그리고 연도책으로 쓰던 책의 제목이 뭐예요? 성교예규라고 하는 흰색깔로 된그 책이 있었어요. 그게 1920년대부터 쭉 써오던 우리 상장예식서인데 1990년도에 조금 바뀌어고나온데가 있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 1990년도에 연도를 사람들이 하도 안한게 걷다가 뭐를 그려서 나오는 게 콩나물 때가니 늘그려갖고 그때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매일 바쳤었기 때문에 앵간하면 악보도 필요 없었고 가사도 필요 없이 그냥 첫머리만 있으면 그때부터 주연하기 고국한 곳에서 주님께 부르진나이다 하면서 그냥 죽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서로 바뀌고 난 다음부터 우리의 늘상, 일상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서 특별한 때에만 바치는 기도로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연도라는 것이 늘 가깝고 늘하던 기도에서 누군가 죽어야만, 돌아가셔야만, 하늘나라로 가야만 그분들을 위해서 바치는 기도로 바뀌면서 연도를 노래로 바친다는 라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로 조금씩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교회의에서는 그러한 어떤 흐름을 읽고 1980년대 초반부터 그것을 악보화 작업을 위해서 이 상장 예식서의 최고자인 김득수 프란치스코에게 전국 팔도는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각 지방들을 다니면서 각 지방에서 하고 있는 연도들을 녹음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를 맡기게 됩니다. 그것을 두고 아주 어려운 말로 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방을 다니면서 지방별로 있었던 연도를 녹음하고 그것을 악보와 작업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슷한 놈도 있지만 조금 다른 놈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같은 것은 비슷하게 묻고 다른 부분들은 연도의 전체적인 부분 안에서 조금씩 섞다 보니까 1990년도에 연도 책이 나오고 악도가 나왔었을 때 어떤 반응이 있겠요 이거 이거 허던 놈이기는 한데 우리가 허던게 아닌디? 이런 반응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비슷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다른 면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전국에서 하고 있던 것들을 등 물으로 묶다 보니까 몇개 가깝기도 하지만 또 이질감이 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1990년도에 악보로서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약 12, 3년 동안 전국에서 그것을 쓰게 되면서 어떤 장범 불러오라고 그래서 그때 나왔었던 얘기가 뭐냐면 지금 신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9연도라는 말이 나오고 연도 혹은 그냥 연도 라는 말이 그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하던 것들 아주 익숙했던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은 새것에 적응하기 힘든 분들은 어떤 것이요? 아유 난 옛날 때 좋은 이 이놈 거못 써먹건네 라고 생각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반면에 그 이후에 세례를 받거나 어렸을 때부터 연도가 익숙하지 않았었던 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딱 나오고 통일되게 나오는 게 얼마나 좋아한 것이예요. 안그 그래요. 그래요. 별로 연도를 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웃음> <웃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좋은 점과 조금 익숙하지 않은 그런 면들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연도가 악보화가 되어서 통일되어서 전국에서 지금은 거의, 거의 모든 요구가 은이 연도를 바치고 있는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주교위에서 압도와 작업까지 하면서 10여 년이 넘게 공청회를 거치고 적응기간을 거치면서 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가까웠었던 부분이 매일 저녁때 마치던 기도였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소중했었던 부분들인데 연도가 우리의 삶과 왜더 가까워졌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한 200년 전쯤으로 일단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게요 천주교회가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언제 시작되시죠? 좀 됐지요? 네. 좀된겨 그래갖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려면 뭐몇 년도까지는 중요하진 않지만 혹시 1984년도에 저기 여의도에서 요한바오르 이색 요한님이 오셔갖고 세계성체대회 하셨던 거 그때 기억나시는 분들이시죠? 네. 1984년도에 그때 뭐 기념을 했을까요? 한국천주교 200주년 기념을 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산수문제를 내볼게요. 84년도 빼기 200은? 1 7 8 4년국민학교가안나는거요 <웃음> 1784년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178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조선교회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이 누구인가요? 아, 자, 멋내 하시아 아, 그 정도는 알고 그럼 최초의 신분님은 알죠? 그리고 김대권 신부님 우리가 알고 있으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조선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은 이승훈, 베드로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알고 있요 네, 1784년도에 북경에 있는 지금 베이징이죠 북경에 있는 북당이라는 북쪽에 있는 주변 교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성당에서 처음 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이 이승훈, 베드로 선배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상에 관해서 있는 순교자 학교를 여러분들이 좀 가시면은 거기서 순교자들의 삶을, 삶을 배우시면서 또한 우리 신앙선조들의 삶 이수문 베드로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으니까 그런게 있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어찌됐든 1784년도에 처음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 우리, 우리나라의 조선에 천주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때 세례를 받았을 때 아주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이전에 우리나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을 이수문 베드로가 중국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이전에 어디에 먼저 천주교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중국에 먼저 들어왔다는 거예요. 중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여러 수도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회도 있었고요, 프란치스코회도 있었고, 라자도회도 있었고, 파리의방들회도 있었고, 도미니코회도 있었는데, 제일 처음으로 중국에 선교를 들어온 수도회가 어디냐면 예수회라고 하는데요. 들어가지 오서, 내 모습으로 봤으면 되시오. 이 양반들이 중국에 선교를 들어오는데 어떤 생각으로 들어왔냐면 그 예전에는 중국 이전에 이제. 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요? 그러니까 막 미국 있는 데하고 막 브라질 있는 데하고 거기도 있고요그 다음에 인도하고 일본으로 선교하던 때가 있었는데 어찌됐든 중국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유럽에서 선교를 나갈 때에는 어떻게 선교를 나가냐면 그런 거예요. 야, 내가 갖고 있는 건 이런 거니까 하나도 변하지 말고 니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식을 했었던 게 이식. 이식이라는 얘기는 뭔지 아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요. 벼는 논에서 커요? 밭에서 커요? 논에서 키우는 게요. 근데 논에서 키우는 벼을 밭으로 갖고 갖고 요서 그대로 심으리야. 커요 안 커요? 아뭐 크지? 잘 안져본기요? 저도 안져봤는데 그럼 반대로 해봐요 감자하고 고구마를 밭에다 심지요? 근데 그놈을 논에다 갖다 심어봐 잘 자라요 안 자라요? 다 썩지 그니까그 이전에는 중국으로 선교를 하기 이전에는 유럽에 있었던 선교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유럽교에서 회 가지고 있는 게 완전하고 온전한 거니까 다른 나라에 가더라도 그 지역의 상황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갔다가 그냥 심은 겨.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자라났는 듯 하에서 보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뿌리가 썩는 것과 비슷하게 온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깨우치기 시작하고요. 그게 예수회 선교사들이 조금 생각을 바꾸게 된 겨. 아 이런 못쓰없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아 거기에서 잘 자랄 수 있게, 그러니까 밭에다 심을 거면 밭에다 밭에서 잘 자랄 수 있게, 논에서 잘 자랄 수 있게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예수의 수도사들이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문화 적응주의 선교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이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우리하고 생긴 게 닮은 게요. 그래니까게막키 크고 노란 머리에다가 코크고 막 이런 애들이 가 갖고. 외국말로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지금도 못알아들지근데2 0 0년 전에 얼마나 더못 알아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국에 들어가기 전에 뭘 했냐면 은 일단 한국 공부를 한겨 그리고 중국 말하는 거하고 글자하고를 배우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사고방식과 그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문화적인 것들을 공부를 겁나게 하고 들어간겨 그러고 나서 중국에 가 갖고 생긴 건 이상한데 중국말로 얘기를 하니까 어떡하시오? 이잉, 지된일이야 그렇게 하면서 호기심을 갖기 시작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인도와 일본에 선교를 나갔었던 예수의 선교사들은 그러한 부분들, 바로 문화적응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선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잘맥히는 것이요? 안막히시 것이요? 그렇게 하고 중국에서 엄청나게 선교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공자를 공경하는 관습들이 지금까지도 있고 또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를 바치는 그러한 관습들도 문화들도 전통들도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유교에 중국에서 넘어오게 된 유교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런 제사를 드리던 것과 공자를 공경하던 그런 부분들이 조선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예수의 선교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 것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똑같은 거 얘들은 이게 원래 조상 그냥 전통대로 그냥 하는 거니까 문화적인 거고 또 관습적인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 하고선 별 문제를 처음에 삼지를 않았어요. 근데 뒤에 들어온 놈들이 문제가 된겨요 뒤에 프란치스코니, 도미니코니라자론이 그리고 더 뒤에 들어온 파리의 방 전교회에서 볼 때는 얘들은 생각이 유럽에서 가지고 있던 로마 교회게 그게 제일인 게 바꾸면 안 돼야 라고 생각을 갖고 중국에 얘들이 먼저 길을 닦아 놨은게그 길을 따라서 들어왔는디 와서 본게 얘들 눈엔 어떡하시오? 개 판인겨 아니 얘들 본게막 제사를 지내고 막 거시기를 하고 막 하고 있네 이거 안 되는 건데 그래갖고 막 얘기를 하다가 말이 안 통하니까 예수고 말을 하다가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한겨? 꼰질는겨 우다 꼰질을 을까교황청에다 <목소리> 편지를 써갖고 막 꼰질는겨 교황님 얘네봐요 큰아시 이것들 난리났시오그 편지를 교황님이 받으니 어떻게 된겨? 이잉 너 <목소리> 오지 말라 그래 그렇게 하고 편지를 써서 보냈네 그랬더니 얘들이 나중에 온 애들이 예수의 아테이걸 보여주면서 야 너희들 교황님에 하지 말랬마 그랬더니 얘들이 보니까 우측 한겨이이이이그렇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보이이이이이이이예이이이이이이이이이예이예이이이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그이이이이 이걸 몇년 동안 하냐면 100년 동안 합니다. <웃음> 이것을 두고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중국에서 있었던 중국 의례 논쟁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100년 약간 넘게 시작이 됐었는데 이것의 중지부를 찍은 분이 누구냐면 교황 베네딕토 14세 얼마 전에 계셨던 분은 16세 교황님이었고 교황 베네딕토 14세 교황님이 1742년도에 야 중국서 엥가이 엥가이 지랄들이야 그만이야 그리고 내가 하는대로 하고 다시는 못 바뀐게 이대로야 라고 엑스과 싱글라리라고 하는 각경매에 따라서 라고 하는 교황회칙을 그때 중국교회에 전달해줍니다 논점은, 논점은 그거예요야 공자공경 허지마 제사 그만 혀 그렇게 하고선 딱 마침표를 찍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중국에이게딱 들어왔을 때 중국교회가 어떡것시오 난이 남겨 왜? 그동안 자기들은 오랜 시간 안에서 그러한 전통들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교회에서 하지 말라니까 중국 황제도 강희제라는 그때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까지도 교황한테 편지를 써가면서 그럼 안디야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침표가 찍히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까 이승훈 베드로가 몇 년도에 세례 받았다고 그랬죠? 1784년도에 세례를 받았어요. 이 교황님이 그 그만해야 라고 했었던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1742년도 약 40년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이승훈 베드로가 이 조선에서 있었을 때 중국으로 와가지고 그 세례를 받았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승훈 베드로가 이 그때 조선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북경 교구장이었던 구베야 주교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냥만이 조선교의 소식을 들었었을 때, 야, 니들 조선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니들 아직도 조상제사 한다고 그러는데, 거우막 교황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니들 그만 해야 그 얘기를 1803년, 도 1792년도에 그때 얘기를 전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승훈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양반 출신 천주교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승훈 베드로가 북경 교부장이 이들 조상제사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상태였어요. 그때 교회를 잠시 떠나기는 해요. 근데 다시 세례 받을 때로 돌아오게 되면 그때 만약에 조상제사를 못하게 한다는 걸 그때 얘기를 했었으면 이승훈 베드로가 세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상식적으로 안 받았거지. 왜?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듣고 교회를 잠시 떠났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이승훈 베드로가 중국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었던 수도에는 어디 수도의 신부한테 세례를 받았겠지요? 그렇지. 예수의 신부한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기본 전제를 이렇게 생각해 놓고 보는 거예요. 자, 조선교의 안에서는, 조선교의 안에서는 유교의 전통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조상들에 관한 효의에 관한 부분들이 일상적이었던 부분이었던 거예요. 공자 공경에 관한 부분도 너무나도 마찬가지였었던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북경 교구장, 그러니까 조선을 관할하고 있었던 북경 교구장이 그런 부분들을 금지한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 주게 되었을때 조선에서 유교 전통 안에서 자랐었던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한대요 여자까지 혼혼놈 못 하게 하면 그럼 우리 조상님들한테 이 예의를 바치고 있었던 건 어떻게 한대요? 그 질문이 떠오를 수 있겠죠. 그럼, 우리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는 게, 아이, 뭐, 신부한테 이렇게 미사일을 넣고서 미사일 해달라고 해야. 그런되지 근데 200년 전으로 돌아가 봐요. 신부가 있었 것이요? 없지! 한 명도 없었던 그냥 처음으로 들어온 주문보 신부나 그때쯤 한참 뒤에서나 신부님이 계셨던 거고 그 신부님도 많이 있었던 게 아니라 조선 팔구에한 명, 두명 시명, 이명 있었던 게요 그냥반들이 돌아다니면서 미사를 하면 살아생전에 신부님들을 볼수있었시 없었지요 못 보는 게요 그러니까 세례 받고 죽기 전에 신부 보면 참 다행이었던 거고 지금 뭐 신부들이 가을 낙엽떨어지신발에 칠만 통해서 그냥 거시기 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탔으면 신부님들을 통해서 미사를 드려달라고 청할 수도 있고 또 설이나 추석 때 합동 미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기일에는 또 그때 미사를 청하기도 하고. 또 연도 책이 얼마나 잘돼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바칠 수 있었지만 200년 전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연도 얘기를 하다가 이거 과거로 돌아가 거예요. 이걸 전제로 하면. 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의 삼국천주교회에서 왜 연도가 우리 곁에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늘상 하는 기도로 자주 바치면서도 중요한 기도로서 자리를 매김했나가 바로 이 부분을 보면 정확하게 보인다는 거죠. 200년 전에 조상들에게 예를 올렸었던 그런 부분들을 할수 없었던 우리 조상들이 미사를 드릴 수도 없었고 했던 부분들을 하면 뭐만 남았던 거예요. 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밖에 남지 않았었던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과에서 만과를 바치게 되었었을 때 저녁 때에 늘 위령기도를 바치던 분이 있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보면 이제 조상님들께 예를 바칠 수 있는 부분이 기도밖에 남지 않았었던 것이고 그것이 특별히 늘 저녁 때마다 바쳤었던 만과 안에서 바쳤었던 이 위령기도가 그들에게는 유일한 길이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부터 우리 신앙선조들의 자리 안에 연도라는 것이 너무나도 자리를 잘 매김했었다고 라 생각해 볼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럼 우리가 위령성월이요 아직 끝날 남 멀었은게 보기해요 그러니까 위령성월이요. 11월달은 위령성월로 교회에서 정한 거예요. 보편교회에서도 그렇고 한국천주교회에서도 그렇고 위령성월이 뭔 달이야? 일 아, 왜 아, 아, 아, 아, 아. 우리 머리속에 있는 바로 그 달인 거예요.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달이 바로 위령 성홀인 것이죠. 그리고 기억하는 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달이 위령 성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위령 성홀을 맞을 때 단지 돌아가신 분들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죽음에 관한 문제예요 여기서 안 죽을 사람이시오. 나는 안죽을안 죽을게요. <웃음> 저밖에 없는 겨 농담이고요 위령성어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죽음에 관한 겁니다 여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저를 포함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죄의 없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는 거좋아요 아니요 이게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요 세상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죽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의하면 또한 죽고 싶은 마음도 있어야 되 게요. 왜?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만 하느님을 뵐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미사를 드리고 여러가지 성사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을 희뿌연하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하느님의 얼굴을 마주 온전히 마주 맞대고 보게 될 거라고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희망 하느님과 함께하고 싶고 하느님과 영원한 시간 안에서 함께하고 싶은 이것이 이루어지는 때는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맞이하기 싫은 것임과 동시에 또한 기쁘게 맞아들여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위령성원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잊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처럼 맨날 돈 모으고, 집 사고, 재테크하고, 투자하고, 보험 들고, 뭐 들고, 뭐 들고 하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참 많은 사람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위령송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우리의 죽음을 잘 준비하게끔 만들어주는 달 그것을 생각하자고 하는 달인 것이죠. 하느님께로 가게 되었을 었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서 하느님께로 가게 되었을 었때 하느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들을 많이 싸질머지고 가야 되는 거지 하느님만 하나도 필요 없는 것들을 막등짐매듯이 지고 가게 되면 하느님이 좋아하고 쉬어 거들떠보지도 않을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것들을 우리가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중에 잘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연도, 위령기도를 잘 바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연도는 너무나도 쉬운 건데 연도는 언제 바쳐요? 너무 어려운가, 질문이? 아, 누가 죽어야 바치니 그리고 누가 안 죽어도 바치는 기동규. 근데 본당에서도 누가 돌아가시게 되면 연락이 와요, 알요 와요. 네, 레지오 하거나 아니면 위령회를 하거나 혹은 구역이나 거시기들을 통해서 사무케를 통해갖고 누가 죽었다고 연락이 와. 그럼 연도하러 가야한요 가요. 대답 소리가 셔찮네 가요! 가는 분들만 가는 게요. 여자한 번도 안갈 사람도 온갖이 많을 게요. 아니면 수신 거부해놓은 사람도 있을 게요. 근데 잘 생각을 해봐요. 연도가 나가고 있는데 연도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죽었이 근데 평상시에 내가 겁나게 친하게 잘 지내고 이렇게 하고선 가까웠었던 사람들이 있으면 시간 을내서 우리 연도도 가. 그리고 난 다음에 장례 미사도 어떻게든 해가지고 같이 하고 혹시나 바쁜 게어 하면 어디까지 가는 게장지까지 이렇게 가고요. 겁나게 친한 사람들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해. 근데 하나도 안 친해. 셀프하면 몰라. 근데 죽었대야. 연도하러 오리야. 가요 안가요안 가지. 근데 나 그날 정신이 나가갖고 연도하러 갔다고 쳐봐요. 그날 이상해. 꿈미했던 겨. 봤는데 모르는 놈인데 그냥 갔어.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성모병원이 됐든 어디를, 어디가 됐든 장례식장 가가지고 모르는 양반인데 가하고 연도를 했어. 근데 정말 신기한게도 우리가 연도를 해갖고 그 기도를 하느님이 겁나게 잘들어주셔갖고 하나님이그 기도를 들여서 인 양반을 천국으로 딛고 갔다고 쳐봐. 가정인겨. 그인 양반이 실수로 내가 가기는 했지만 내가 기도를 잘해갖고 그 덕분에 여러모로 덕분에 천국에 갔다고 쳐봐요. 인 양반이 천국 서 입을 쓱딱그어잘 생각해봐요. 생판 모르는 사람을 갖고 기도를 해줘갖고 그 덕에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면 뭐인겨? 승인인겨 승인 성인이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디 그 덕분에 천국에 갔는디 그걸 모르는 척을 할까? 그렇지 않다라는겨 우리 일상생활에서 마찬가지인겨 내가 너한테 밥을 한번 샀어 그미냥양이 사요 안 사요? 앵간하면 사지 한번안 사도 두번 내가 밥을 샀으면 10번을 샀으면, 10번을 샀으면 한, 10번을 샀으면 한 번은 살게요 다시 안 사는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마 <웃음> 사람도 아닌 겨 그게 밥을 10번, 2번 샀는데 한 번을 안산겨그거안 되는 겨 근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사람이 나한테 밥을 한번 샀으면 우리도 밥을 한번 사는 겨 비싼 놈을 산다는 게 아니라 그냥 밥을 한번 사는 겨 그게 우리가 인간 살아가는 기본적인 어떤 상식이라고 한다면 내가 생판 모르는 인양반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디 인양반이내 덕분에 천국에 갔다고 쳐봐 얼마나 잘 보답을 해줄게요. 안그리요저 같으면 그렇 하고서 살아 있을 때에도 하나님 옆에서 계 계속 얘기를 할거아니야 천국이 뭐요하나님 옆에서 계속 있는 게 하느님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게요저 인간이 나하고 하나도 모르는 인간인데 어떻게 기도를 해줬는지 잘좀 봐줘요 제가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닌데 니좀 잘못하는 것도 좀 봐주고 그래요 괜찮아요 하나님 너무 거시기 하지 말고 살아 있을 때에도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고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성당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하려고 나왔어요 별일? 할일 없어서 나온 게? 뭐 하려고 나온 게요 성당에? 아 개신교서 잘 쓰는 말이긴 한데 원래 맞는 말이야 천국 갈라고 나온겨 근데 잘 생각해봐 여러분 중에 지금 죽으면 천국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어요아 간다고 해야지 말은잘 <웃음> 들여다보면 아닌건 스스로와는 알지만 간다고는 얘기를 해야 돼할수 있어라 고는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양심적인 거야 우리는. 그래. 근데 내가 내 꼬락성인을 너무 잘 아는겨 근데 내가 지금 죽으면 간당간당하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준 덕분에 인양반이 천국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살아생전에도 당연히 나를 위해서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지만 내가 죽음의 처에게 되었고 혹시라도 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우리가 이 지상생활 안에서 얻었었던, 행했었던 어떤 잘못들과 죄들과 그런 죄과들이 아직 다 정화되지 않은 상태 그것을 두고 뭐라 그래요? 연옥의 상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가르칠 때그 연옥의 상태가 되었을 때 아까 그 양반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시오안해주고 싶어 해드렸요 당연히 해 주겠죠 승인인데 사람도 밥을 사주면 밥을 그 사람한테 사는데, 승인인데, 나한테 기도를 안 해주고 싶어? 나를 위해서 안 해주고 싶어? 당연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가지 예를 들기는 하지만, 저는 이거는 어디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 지금 이거 쓰는 단어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요 저는 연도하는 것을 두고 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험 하나씩은 다 있을 거 아니야? 네, 암보험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여러분 중에 돈을 보갖고 암보험이 나중에 암 걸렸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없지, 한 100억 준다라고 해갖고, 그 암보험을 들었어. 무슨 마음에서 드는겨? 내가 꼭 암에 걸려서 저 100억을 타야지. 하면서 암보험을 들어요. 미친놈이나 그러지, 그건! 돈을 아무리 많이 내도 암보험왜 드는게 암에 걸리려고 드는게 아니라, 병에 걸리고 어디가 아파갖고 어떤 상황이 되고 교통사고로 죽게 되어 갖고 그 돈을 타기 위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연도는 보험이라는 게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 됐든 모르는 사람이 됐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게 되었을 었때 내가 아는 사람만 기도를 하면 아는 사람이 우리가 뭐 한1명쯤 되는 게요. 그렇잔않자 연도를 계속 꾸준히 갈 법한 아는 사람 손을 꼽는 사람들이 대충 한 100명 200명이라고 치면 그냥만들이 죽었을 때다 기도하러 가갖고 하늘나라에서 100명 200명이 기도해 주는 것과 내가 모르는 사람들까지 연도해 주러 가가지고 1,000명 2,000명이 되었었을 때 그냥만들이 내 기도의 덕분으로 이통공으로 인해서 그냥만들이 천국에 가갖고 1,000명 2,000명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과 어떤 것을 더 원하십니까? 그런건 필요 없는 게요, 지금? 네. 알고 있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사람이 분명히 위령기도라고 하는 것, 연도라고 하는 것은 지향점이 아주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정말 살면서 성인품에 오를 사람 같으면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 그려. 나는 지금 하느님과 내가 이 얘기하고 대화하는 이 시간만으로 충분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괜찮겠지만 저를 포함한 고통의 사람들은 보험 들듯이 가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도를 이 공로를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천상교회의 사람들과 그리고 이 지상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공로를 함께 나누어 주게 되었을 때이 양반들이 그것을 받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기도해 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원래 연도를 잘안 가던 사람인데 어떻게 다가 그날은 진짜 아까처럼 정신이 혼미해 갖고 연도를 갔는데 다음에 가려고 한번 갔으니게 발을 담궜은 게또안갈 수도 없는겨 그 갈라고 본게 좀 거시기 한겨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 가긴 가야되는데 가기가 거시기하면 어떡하는겨 아는놈을 데고 가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얘들도 나하고 똑같은거지 가기 싫은데 그럼 어떡하면 복날 개 끌고 가듯이 그냥 목줄 멱살 잡고서 끌고 가는겨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내가 연도할 때마다 또 내가 상관없이도 이 사람들은 연도를 함께 게 가게 되는 겨 그러다가 내가 죽었다고 쳐봐요 그러다가 내가 죽었어 그랬더니 개 끌려가듯 끌려갔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겨아저놈 인간 때문에 그동안 가기 싫은 거 같은데 잘죽었나 아주 그냥 이번 참에 그냥 연도 끊고 그냥 살아야는데 그러고 싶어? 아닌 겨우 어쩔 수 없이 시작하기는 했지만 가던 대로 또 가는 겨 기도하던 대로 또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또 지들 혼자만 오고 시험 다단계처럼 또딴놈 딛고 오고 또딴놈 딛고 오고 또딴놈 딛고 오고 그렇게 해서 나는 한명두 명을 데리고 함께 연도를 갔었던 것이지만 그것들이 또 몸에 습관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인 사람들은 또 내가 그랬듯이 다른 사람들이 그랬듯이 또 여러 사람과 함께 내가 죽었을 때에도 모르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을 때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죽음의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게 좋을까요? 하늘에도 있고 이 지상교회에도 있고 하는 것이 게 어떤 게 좋겠습니까? 그 당연하게 이런 얘기를 듣고도 없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지 근데 이미 머릿속에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답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연도는 보험이라고 쉽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지만 내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죽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위령기도의 내용을 보면 내가 통회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편을 먼저 바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인호친기도를 마치면서 하늘의 성인들께 이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을 대신해서 자비를, 하느님께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불쌍한 인간을 위해서 전구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청원을 하고 그리고난 다음에 찬미경을 받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당신의 구속과 강생과 그러한 공로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찬미를 드리는 기도가 찬미경인 거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바치는 기도가 뭐예요? 이제 하느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언니께 이야기하듯이 자녀된 마음으로 아, 아버지, 잘못하시오. 그 얘기를 대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위력 기도란. 죽은 사람이 아무것도 못한 게 살아있는 우리가 이 사람의 입을 대신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향점은, 그 지향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그 순간 누가 기도하고 있는 거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이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 하느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실수로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우리 평상시의 생활을 봐봐요 여러분들이 승당 올 때나 뭐할 때나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막 승당 오고 막 신앙 생활하고 막 그려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아닐 때가 헐긴 많기는 하지만, 어찌 되든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승당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되게 기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양다리 걸친 것 마냥 막 일으키고 있다가 우리가 <웃음> 죽었어. 근데 일단 실수로 천국에 갔다고 해봐요. 실수요. 왜 실수냐면 천국에 갔는데. 그동안 하림하고 얘기하는 것들이 익숙하지 않았던 겨얘기하는구왜 기도하는 것들 신앙생활 하림하고 같이 있는 게 그게 얘기하는 건데 그게 익숙하지 않았던 겨 근데 실수로 천국에 갔네 근데 하림하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림님이 퇴근을 안해 나도 돌아갈 집이 없는 겨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 겨 계속 있는 겨한 10분은 얘기하고 있지 근데 얘기할 게다 떨어지면 어떡한데요 타인들 집에 안가고 나도 집에 갈 데가 없는 게요. 그거가 천국일까요? 아, 나 아는 게요. 그때부터. 그래서 실수로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기도하는 것, 우리가 미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내 신앙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부분들은 그게 내 행동과 말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느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하고 친하게 되는 과정들인 거예요 신앙 생활을 쉬운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삶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들 안에서 자연스럽고 익숙해지고 불편하지 않게 편하게 되는 과정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래야만 편해진 상태에서 천국에 가야 하느님하고 있는 게 편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거지 하나도 안 친한데, 거기서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겨? 마치 퇴직한 남편하고 하루 종일 집에서 있는겨? 그게 편해요? 맨날 싸운디야, 얘기를 들어보면. 왜? 그동안 집에서 안 붙어 있고, 3,40년 떨어져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잠깐만 보는데, 하루 종일 있는데, 집에서. 맨날 싸운디야. 그거하고 비슷하게 되는 겨. 그러니까 하나도 안 친한 뒤 실수로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도 안친해 그게 어떻게 천국이 되고 것어요하나님이 더럽게 불편한 뒤 그러한 과정들 천상에서의 삶을 우리 지상생활 안에서 우리가 준비한 과정들인거죠 이지상생활 그래서 우리를 두고 순례하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천국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편안한 관계를 미리 이 생활 안에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고 잘 준비를 마치고 가게 되었을 때 그때 천국이 천국다워지는 거죠 하느님이 편해야만 그런 과정들이 어디에서 있게 되느냐 우리 여러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신앙생활들을 통해서 그 중에서도 연도를 바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시간이 금방 끝날 때 거의 다다 되시죠 좀만 참아요 <웃음> 여러분들이 기도를 보통 바칠 때를 생각을 해보면 돼니 지금 이렇게 미사를 하러 왔는디 이거 오늘 강의 있는줄 모르고 딴 데서 이렇게 왔던 양반은 지금 환장하는 거지. 말은 부럽기만 지끝날 생각은 안지 빨리 가긴 가야되는데 이것도 있나 갖고 가면 미사 한 것도 아니고 안한 것도 아니고 다음 주보해주고 사야되니까 이거 그냥 안전에 있는데막 지금 막군대에가움찔지라는겨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들면 미사를 제대로 해요? 아 못하는거지 근데 그런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미사할 때 그런 경우 신고 딱 입당한 거 보면 입당선가 안 부르고 신고 얼굴 보면 아이 저희가 어제 또 슬퍼 먹었네요 하여튼 그러면서 그런 딴 생각하고 막 강론할 때 아이고 강론을 하는 게안 하는 게막 그런 생각하면서 미사할 때 온갖 근심장렬 속에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목주신공 할때 봐봐, 목주신공만큼 얼마나 쉬운 기도가 어디 있어요 금방 내 하는 기도가 막빠에성우 우선 전능하신천주성 밤사 아까 신부가 뭐라고 했는디 뭐라고 했더라 영광이 성부와성자와선녀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니 묵상합시다 여놈이 옆에 내가 아까 지라라 하던데 막 영광이 성부한 것이라께 <웃음> 이런 생각 하다보면 목주실막 15분 뭐 걸린다고 하는데 금방 끝나니까 세상 쉬운게 목주실북만한게 없는디요 근데 위사드리는 것도 목주기도 하는 것도 다른 기도들을 할때 우리 자신을 잘 보면 어때요 별에별상상이 나라를 펼치면서 막 부심, 잡념승께서 하는 겨, 기도들을. 근데, 연도만 칠대 봐봐요. 여러분들이 딴 생각할 별을 이시어? 없어! 왜냐면, 익숙하지도 않거든. 긴게두 마리 빠지도록 책을 보고 있어야 돼. 가사도 익숙하지 않지. 기나 콩나물 때가리까지 붙었지. 성인 호칭 기도는 뭐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지 성인 이름이 계속 나오니 황당하는 게 그러니까 순간도 놓치면 안돼 이러고 하는 게 그랬었을 때 위령기도를 바칠 때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면서 바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가 높고 낮고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위령기도를 바칠 때만큼은 우리가 온전히 그 기도 안에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바치고 있지만 그 순간만큼 다른 때와는 다르게 다른 생각을 안하고 하나님께이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계속 마음을 다해서 노래로써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보통의 기도 생활 안에서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있슈? 있습 내가 장을기해요 <웃음> 과장되게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다른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도를 가까이 하지 않는 기도로서 우리가 이렇게 놓고 있다면 여러분들 가까이 곁에 두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위령 성월의 죽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었을 때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상태에 들고 싶지만 자신들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그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바치는 기도가 위령 기도일 거고 그들을 위해서 바치는 것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고 만나고 있고 하느님과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만나고 있는 기도가 위령 기도라는 거예요. 누가 죽었을 때만 바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은 삶 안에서 좀 질기는 하지만 두쳤었을 때, 여러분, 들에게정말로영향가가 되는 기도가 위령기도라는 거 그래서 누가 죽었을 때만 하지 말고 또 위령기도 r 치고 싶다고 계속 맨날 l 치고 싶다고 사람 막 죽이지는 말고. <웃음> <웃음> 그럼 안 돼. y 여러분들의 i r l 서 위령 기도 특별히 우리가 위령 성원을 r l 해서 u n 가먼게 아니라 가까이 하시면서 그 기도가 곧나 g i 도가 y 수 있도록 그분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긴 하지만 또한 내가 나중에 받게 될 기도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정말 매일의살만에서 이런 기도를 분명히 가까이 하실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었을 때이 인간은 잘 모르는디 안 가도 되겠구먼 이런 생각을 조금 없애시고 누가 됐든지 대세를 받았던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항상 시간을 내서 면도하시러 간다면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게 될또 돌아가신 분이 받게 될크라크는 그 중은 우리가 할수 없을 정도로 분명히 많은 것입니다. 올 위령 성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의살 안에서 위령기도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더 발전시키고 커 나가게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 가까워지게 만들어지는 기 도가 됐으면 좋겠 습니다.